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거잉거잉 얘들아 다어아아이아이아이 되게 이거 약간 우리 첫 그거 m b t i 검사할 때처럼 들어오네 아, 알면서 뭐모래적합얘기 아, 하고 있구한번더짚어주찐 방송인의 모습 아 프로잖아 프로 방송. 단체로 브리핑 다 듣고 들어왔던지 어, 어 이거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는 느낌으로 네. 아니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쟤는 초기 좋나 봐 이런 이미지 가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야 아! 오늘 준비한 컨텐츠 제목이 있습니다. 네. 누가 준비했어요, 컨대춤 제작진 분들 준아 근데 또... 오늘 약간 호호 느낌이구나. 네, 아까 그러니까 뭐 음. 마이크 찰때 그냥 앉았었는데 음. 설명을 들어 들버려가지고 어쩔 음, 수 없이. 둘이 더블로 가는 거야. <웃음> 저는 우연찮게 아야가요 <해야지, 웃음> <바로. 웃음> 우진은 이제 MC는 그냥 이제 뭐 자동 MC죠. 세븐틴의 뭐 김성주 선배님이자 선배. 유재석 선배님이자 <웃음> 이상하게 요즘 다들 밀더라고 <웃음> MC로. 형이 아, 깔끔하게 아, 잘해. 자 그런 의미에서. <웃음> 네. <웃음> 구호를 좀 준비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 자신을 하면 알아! 알아! 알아! 너자신인가내자신인가너 너 자신을 알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 아아아 아 진행이 너무, 너무, 아, 너무 깔끔해요 자 네. 여러분 아, 시원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웃음> 정말 네. 요즘 이렇게 앨범 준비하고 뭐 여러모로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웃음> 콧구멍이 왜 이렇게 커진 거죠? 아저 이렇게 좀 부담감이 느껴져코 <웃음> <이렇게 좀> 콧구멍이 <웃음> 커지는 <웃음> 경향이 <경향력도> 있어요 그런 거 <웃음> 같아요 예, 예. <웃음> 자 그나저나 <웃음> 어. 저희가 이렇게 앨범 준비도 하고 바쁜 이렇게 일상을 좀 이렇게 지내면서 yeah, yeah. 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을 yo, 거고 어좀난좀 좀 쿨해서 좀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샤샤샤 투네이치 모델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이치 어플로 이런 스트레스의 그런 수치나 뭐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해요. 어플로 그런 수치를 볼수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달래 <웃음> 이런 것도 <웃음> 하면 있어요. 핸드폰으로 어플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인식만 딱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 뭐 지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와 스트레스 지수가 나옵니다. 네. <웃음> 네, 보지 씨한 번. 보지 씨 당분간은 가운데 앉지 마시죠. 아 예, 예좀 부담, <웃음> 부담 느끼시니까. 보지 씨 지금이라도 체인지할까요? 아니에요, 저 너무 잘해주고계고아 <웃음> 아, 예. 예. <웃음> 근데 진짜 투네이치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저 우리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 멤버랑 스트레스 적을 것 같은 멤버랑 뽑아보자. 멤버? 어저 스트레스 많을것 같은 멤버, <웃음> 저 DA이죠. 아, 아, DA, DA, DA. 스트레스 좀, 많아. 아, 아, 스피디하게. 많은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 문준이. <웃음> 어 나도. 스트레스 없는 건 문준이야. 많을 것 네. 같은 사람 DA, 적을 것 같은 사람 문준이.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무슨 조합이야? <웃음> 그러면 제가 조합이 한번 있어. 이 어플을 켜보겠습니다. 네. 저 세븐틴 아니야? 네, 어. 맞아요. 저희 세븐틴이고, 맞아, 여기서 맞아. 쭉 내려서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아, 이거 지수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 아, 아, 아쉽네요. 이거 아쉽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건강신호 측정 시작,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 이제 누르고 이제 본인 얼굴 인식하면 되는데, A씨부터. 어, A씨가 일로 오세요. 어. 그 명호형은 또 평소에 또 명상이나 자도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제 스트레스를 좀 정화시키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 오늘 한번 보고 <웃음> 네네네네 없었는지? <웃음> 네. 오늘 제일 많이 나면 효과가 정말 없었던 거죠 <웃음> 이렇게 하고 얼굴 측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본인 얼굴이 딱 나오게끔 <웃음> 지애 씨 앞머리 그눈 가리는 거 살짝만 네, 그래야 더 네, 그, 이게 한 1분 정도 걸리네요 조금 뒤로 빼주세요 어, 지금 4%, 5%? 따라서 6%? 아. 명화 좀성 여기 체크할 때 얼굴 표정 변환해도 되는 거잖아 야, 진짜 네. 신기하다 야 심박수도 체크해주네요 네. 어떻게 심박수 알지?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야 근데 스스로를... 진짜 이게 만약에 핸드폰을 깔려있으면 그냥 어측정에 볼까 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자 나와서. 과연? 어 건강 신호 측정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22입니다. 아, 아 안전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이게 다 돌아있어, 영상을 통해. 영상의 효과인가 보네. 80 미만이 안전이고 80 에서 150이 양호. 아600 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와600 까지. 안돼 에이시가 그럼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거네. 어. 이제 준영. 그래 준영, 너무 어, 뭐, 어, 해보자. 은근히 준영이 또 어, 평소 이 에너지 있어요. 속에서 많을 수도 있어. 오늘은 응? 너 자신을 알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준이가 그 모르던 이 속내, 맞아요. 이 속앓이를 네.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관심 네. 가지면 또 스트레스 가 올라가잖아요, 이분은. 부담을 받아가지고. <웃음> 관심 <웃음> 주지 마. 부담. 예. 네. 아 스트레스 지수는 예? 홍지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참.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누나 일부러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안죽는데 <웃음> 네, 너무... 그런 멘트는 준이를 부담해 얘기하자. 스트레스 받치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어요. 지나 화나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진짜 높게 나오나 신기하다. 나봐 <웃음> 아, 배고파 밀러 그럼 볼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됐다. 자,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 나왔어. 나왔다 벌써. 17년. 오, 아, 아, 아, 너무 아, 진짜 없네. 다행히 진짜 디에이터 X 이랑 준이 형은 안전으로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어플 하나로 내 자신을 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참 대단하고 어, 네. 튜니처의 멋진 어플이 정말 대단한 네. 클로징 멘트였어요 네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좋네요.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어. 뭘 하면 돼요? 저희가 MBTI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MBTI 아아야 그냥 야, 처음에 그대로 읽어버리면 <웃음> <웃음> MBTI로 넘어가시죠? 정석이에요 정석 리뉴얼 이후로 이제 아. 첫 촬영했던 거기억나시요 너무 아시죠? 재밌었죠 그때 그래? 네. 슬프 샘틴, 안녕하세요 슬프지입니다 네, 그때 MBTI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고인사부터 좀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MBTI가 네, 맞아, 맞아. 되게 생소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엄청 핫하잖아 MBTI가 어머니는 그 어머님께서 이거 MBTI 유행하기 전부터 MBTI 알고 있었는데 오. 왜 자기 아들이 ENFP냐고 저희 어머니께서좀 과몰입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 <웃음>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 <웃음> 네가 ENFP 나오니까 그냥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웃음> 그 영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해달라고요 영어라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 텀으로. 그냥 해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했던 말을 아, 그대로 영어? <웃음> 그냥... 영어 까먹으나 <와> 영어로 듣이영어야잠만요 <놀만> 뭐라고요? How h e r e are you from? Oh, no. And my soul fo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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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멤버가 아오 남이 해 주는 게 네. 그래도 더 객관적이지 않나? 더 않을까 객관적일 수도 싶어요. 있어요. 네. 야, 네. 그거 참 재밌네요. 야, 네. 거기 주니 내가 오늘 이긴다. 재밌게 가려면 아, MBTI MBTI 또 신... 너무 장난식으로 신... 가진 마시고 네. 네. 그래서 너무 또 몰아갈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네. 생각이 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니? 그래. 마... 사랑 <웃음> 어. <자>, 반박 불가하는 <웃음> 네. 남이 해주는 MBTI 굉장히 신선하고요 자 바로 신선하고요. 넘어가고요 구호 외치면서 와 구호가 뭐였지? 알라나 자신을 알라아 이거 좋다 이거 자 이제 인프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그 각자 아, 담당이 네. 있는 건가요? 지금 정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앉으신 순서대로 <웃음> 쿡스는 조슈아, 디노가 호시는 저랑 <웃음> 원우가 네 조겸이, 버호 <웃음> 정하 주민은 <웃음> 세시 네, 가자 시작하자. 가자 가자 렛츠고! 네.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음, 이 정도면 것 같은데 이정도 그래? 다른 사람 조금 낯가리잖아 완전 낯가리아 완전 낯가리지 어려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동의로 해야지 아 맞네 맞네 아, 어려워합니다 <웃음> <웃음> 형이 우리 문장을 잡아주네 제가 봤을 때 호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아 나는 조금 낯을 가려 나는 내면과 외면이 조금 달라요 아, 예, 예.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나름 잘 소개하는 간. 그렇죠 그렇죠 예. 동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케이. 동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 그러니까 무시는 가끔 하긴 아, 아, 빠지는 하죠 빠지는 긴 해요 가기세상세세에 빠져있지 근데 준영 핸드폰 만지고 있는 어디서, 정도의, 정도의 양이면 은 웬만하면 다 읽지 않을까? 호시는 잘안 읽어 저 카톡은 잘 읽던데 야아 이게 야. 차별이 야. 있네요 사람 아니, 방하면서 읽냐? 아니 문자를 하네. 카톡 안 하잖아요, 단체 카톡에서 단체 카톡 말하는 거야, 아, 나 단체 카톡 카토. 단체 카톡은 뭐 거의 거기 어. 단체방이 어. 아니라 내가 아니, 거기 때스 개인방 아니에요 개인방이에요 혼자 말해요, 막 자기한테 보내 쿱스 개인 메아리방 얘들아 요즘 승관이가 답장해줘, 요즘에 자신이 <웃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아 <웃음> 이거는 저거는 저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돼. <웃음> 왼쪽으로 0이더 <영이> 있어야 된다. <웃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이 응.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 좋습니다. 비동이. 근데 둘은 되게 조용하게 한다. <웃음> 지금 도경이 <웃음> 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둘끼리만 말해 주니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야. <웃음> 거의 남들은 더 떠들면서 하는데 형은 뭐 속닥속닥. 우 너거를 이제 비밀리에. 아 비밀리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 이번 어 이번엔 비동이 미로예요. 어, 비동. 비동. 비동. 나 비동.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웃음> 이번엔 비동이야 어. 무조건 이겨야 돼 야, 정동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하죠. <목소리> 어. 완전 <다 웃음> 당연. 이쪽들이 <좀> 재밌네. 이쪽들이 <웃음> <완전 웃음> <맞아. 그쪽도> 제일 <웃음> 재밌어요. 집과 업무 <웃음> 환경이 <웃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야아니아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비동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아까 그러니까, 나내 삶이 부정당하고 있는 <웃음> <웃음> 느낌이야. 내 네, 본인이 창작적이기보다 창의적이기보다. 창의적이기보다. 본인이 성작 자유야 일단 둘은 그냥 뭐가 나오든 둘은 똑같은 걸로 할게요 창의적이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은 아니지 않나? 네가 오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창의적인 현실적인 사람이야 얘가 사람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동이! 쿱시형 비동이! 완전 저거는 저게 더 있어야 돼 저거 동그라면더 있어야 돼요 똥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히 세우는 편입니다 이형 고민 나! 나 계획 잘 세, 나 아니, 세워! 나아 이건 철저히 너 나랑 시선이... 여행 가봤니? 나랑 여행 가봤어? 지금 철저히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야나 어. 지금 진짜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생각에 잠긴다고 본인 내면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웃음> 내 생각이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에 잠기고 싶은 거지 <웃음> 잠기지는 않아요. 남들이 나를 잠겼다고 보고 싶게 만들고 싶은. 그 완전 비동이하면 조금 그러니까 생각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그전 단계로 갈게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동이. 야, 나 착하기를 바래. 어 그래요? 어 그래? 나둥이형 못해, 차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 아시죠? 부모를 보고 착하기만이면 돼. 근데 그 거, 아세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a t I don't know. Don't do 에 h a t I don't know. I don't know. I 현 o n 직 k n o 만들어줄게.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웃음> 문준이한테 고민을 얘기했어. 그럼 문준이가,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너했잖아. 뭐하는 거야? <웃음>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보다는 너 근데 평소에도 그걸 잘하잖아. 너 괜찮아. 어, 어, 어. 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정신적인 지진인가 정신적인 지지잖아. 정신적인 지지. 난너 노래 잘한다 생각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차라리 아, 별로 안지나네 <웃음> 그렇게 개입하면서 해보세요. 자 다음. 어나 <웃음> 일정 잘 지켜. 내가 도겸이고 못보게 하는 이유가 도겸이 뭐 더, 도겸 더, 보면. 더 <웃음> <웃음> <웃음> 백호야. <웃음> 아, 이것만 봐도 지금 도겸이 좋아졌다아나 아, 익숙해도 잘 지켜? <웃음> 네, 네 <웃음> 이런 거 해봐 어, 나 어, 어, 부러워 <웃음>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아 준이형 어, 물건 제자리에 잘 두니? 아, 물건 제자리에 두나 <웃음> 에스쿱스 어떤 거야 에스쿱스 비동의 <웃음> 좀 웃긴다. 동 <웃음> <웃음> <야, 웃음> 오늘도 사배집 비행기 두고 와가지고. 야 기노야. 그럼 비동이가 아니라 동이 아니야? 아, 아 동이구나. 무슨 형은 진짜 많이 두고 어, 다니긴. 야 다르다. 솔직히 뭐. 네가의 말은 너, 아니야. 아, 근데 형이 야 솔직히 네가의 말은 아니야. 솔직히 형이 제일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나가 안 돼. 야야야야야야. 너가 제일 심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부끄러울 뿐이야. 저 형은. 아니, 아니 맞아, 매우 맞아요. 안정까지는 아니야 그럼 약간 안정이야 그냥? 응 맞아. 되게 중요한 <웃음> 거이 동의의 축 안에 이세개가 나뉘어져 엠, 있는 이게 데... 이제 MBTI 차이인 거야 동관이는 그냥 여러분 매우 등가 끝에 있는 걸 누르진 않아 양쪽 걸 아니 야, 바, 잠시만요 그냥. 여러분 아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 아 저기서도 차이가 날수 있구나 야, 문준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있다 생각합니다 매우 동의는 아니야 완전 안정돼 있잖아 그치 그치 뚜트가 되게... 없으니까 뭔지 알아 이게... 저 무슨 의이야 이게... <웃음> 자꾸 너무 막 동의 막 눌러버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가벼워 아, 민규가 아, 아, 너무 아. 라이트하게 하고 있어 지금 서로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 눌러줘요 이게 약간 MBTI 차이인 건가 보네 그러니까 지금 민규 씨가 혼자서 누르는 게아니라면 아, 그 같이 옆에 있는 멤버들하고 하면서 눌러요 저도 해하면서 누르고. 있어요. <웃음> 잘하고 있어요. 생각 안 된다는. 그럼 먼저 에스쿱스. 네. 쿱스는 만능 재주꾼 ISTP. 거기 에서 t 오형 ST 맞네. 어 이거 나 그래, 그래. 바뀌었다니까. 형 뭔데 바뀐 어. 게? s t p 가 계속 나왔어. 아, 우와. 우리 저학기 왔어. 우리 저학기 봤어. 봤어. 어. 안영수 선배님 <웃음> ISTP. 에? 네. <웃음> 어, 좋아. 내가 호통 치고. 아, 어, 좋아. <웃음> 네, 호시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의 T가 나왔습니다. <웃음> 도겸은 저는 똑같아요. INF 열정적인 중재자 i n f p 어... 준영은 INTP 나왔어요. INTP. 논리적인 사색가인데요. 지가 안 돼. 세명다 T네. 그대로 나온 사람은 지금 도겸 씨밖에 INTJ. 없네요. 2년 사이에 바뀐 거지. 자 그러면 은 이제 INFJ, 원우, 네. 우지, 디에잇 한번 저희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INFJ가 되게 착한 사람의 아이고구나. 대명사예요 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다 INFJ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셋이 공동점은 이거에 대한 진짜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없어 그건 <웃음> 맞기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웃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웃음> 원우 형 무조건 동의예요 이거 <웃음> 여러분 우리 어? 게임 e스포츠 할때 기억나세요? <웃음> 동의! 동의예요 <웃음> 이거는 그 동의입니다. 각도 기억나시죠? <웃음> 네전 네. 너무 기억해요 아, 네. 어, 어, 빨리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버금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우지영이 아, 체계적인걸더 체계적인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 세계적이지 않아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영원는 약간 좀체계적인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니? 저그는 그냥 잘하긴 잘해. 더운도 잘해. 어, 맞아. 본인이 생각하는 하는 거랑다르아 그렇죠. 이게 다르죠.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다 달랐어. 어. 이게 남이 보는 겉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 겉면이또 어. 칼로리가 낮고. 어. 문제에서 아니. 이기는 것이 내 방을 이게 좋아하는 진짜 항해해. 문제니? 내가 좋아하는 진짜 항해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빨리 넘어가자고 아, 너무, 너무 <웃음> 아, 뭐 아, 뭐. 어. 아니 거기서 언제까지 할건지 아니 김민규가 홈페이지를 아예 닫아버렸어요 <웃음> <닫아주네. 웃음> 그래서 다시 한번 했어요 잠시만 거 아니에요 로어 뒤로 볼까? 어디요? 무조건 동야 야 그냥 퍼 어, 하지 말아야 는지 모르겠어 엉 그냥 하지 마 보통 세 질문을 얘기하면 내가 크게 얘기하면 점점 사그라들만도 한데 논쟁에서 는 그래 우리 계속 가지만 난문제래 <웃음> 내가 테 왔어! 네가 악했던 것 같지 그어왜기렇 야! 야. 야. <웃음>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누가잖아 <웃음> 여행 계획 자체를 <웃음> 세우지 않잖아 집과 업무 환경이 <웃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웃음> 야야 <웃음> <웃음> 이건, 야, 이건 바로 야 어. 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웃음> 아 이거는 비동인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얘는 이 제일 큰 동그라미 안 누르면 되게 찝찝해요 나 일단 이, 이 프로세스가 싫어 에미닛 누르면 누가 날 판단하는 것도 싫고 되게 찝찝해 나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어. 응. 응. 종종 간,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응. 잠기곤 합니다 응. 응. 이건 안 잠기는 응. 사람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웃음> 안 어, 잠기는 어. 사람이 있어 어? 어 이거 완전 동의하냐? 사실은 이런 척을 하고 싶은 거지 왜 원우 잠기셨다. 형도 자연 속에 아 거닐고 있을 때아 생각에 잠기고 싶은 아 척을 한거지 그, 그거 원우 형이요? 어, 네 저도 그 말이야 그래요 그래요? 아 상대방이 임 이내 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는지 걱정하는 성격이 아, 전혀 얘는, 아니죠, 이제 맥주도 안하 이건 아, 아닌 얘는, 것 같아요. 아예 안어 아, 걱정 안 해요. 안 해. 상대방이 <웃음> 읽은지조차도 <웃음> 관심 없어. 지할할말만해 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착하게 성장해야 돼이에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어. 우리 이 많아 요이 아, 말이에요. 이말이이거는형이생이하는게아이라형입장에서이말하는 <웃음> 아, <나돈> <웃음> 아니, <웃음> 거지 아, 그래. 어. 아니에이거 약간... 아, 요정도? 얘들은 <웃음> 이렇게 똑똑하게 그냥 그러니까, 똑똑했으면 좋긴 좋은데 하는 거 뭐냐? 착한 좋은데, 게 좋단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착한 게 좋긴 한데 똑똑하게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뭔 거야? 지금 아, 테스트를 두 번씩 하고 계신데 아직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얘는, 얘는 너무 구, 국가극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너무, 얘가 국가극. 너무 국가극이야. 나는 그냥 명호가난 아, 착하면 돼라고 할거 같은 얘네들은. 착게쓰면 좋겠긴 한데 떡똑한 것도 좋으니까 약간 이게 애매하고요 그게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예요 맞아. 그치, 제발 그냥, 어? 그냥 하나 해. 그냥 뭐라도 누르자 <웃음> <눌러자>, 제발 <웃음> <아니>. 넘어가자 제발 <웃음> 50%도 안 왔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걸로 2회 찍겠다 어, 내거할때 민규가 선택하지 말게 해줘 응 음, 어. 다른 사람들이 <웃음> 절수를 받으면 매축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무,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야? 네가 하지 말고 명호 생각해 네가 하지 말고 와, 인포피다 야 명호도 F가 바뀌었다 근데 그래, 원우는? <웃음> 인포피, INFP 원우 형랑 나랑 똑같네 우지 DA 청 형은 INTJ로 똑같이 나왔어요 A까지 <웃음> 똑같이 나왔어요 아 <웃음> <웃음> 어, 우지 전략가야 전략가야? <웃음> 전략가 맞지? 바로 올려 재갈량이야 재갈량 서 때 우리 INFJ로서 누군가가 날판단하는게 기분이 좋아? 그냥 궁금하긴 한네난 이런 걸 별로 싫어해, 애초에 어, 일단. 어. 일단. 아, 그래? 왜 왜? 두려운 게 있나 봐? 어, 두려운 건 전혀 없지 <웃음> 아 저희 민규는 진짜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네. 극과 극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쿨하게 툭툭툭 해주세요 극과 네. 극으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 ENFJ였던 우리 조슈아, 민규, 디노 이제 새로 근데 원우가 인프피 같지는 않은데 난 내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대부분 반대였어 근데 지금 안 맞아 예, 아그 겨고 나오는 민규, 예, 근데 디노 근데 이제 새로, 아, 그 예. 새로 아, 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휘! 그래. 야 이거 좋다 야, 야 이거 좋다 이게 집중이 빡다네 근데 좋잖아요 내가 보면 좋다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어, 그래. 민준이 씨한테만 하지 말고 누가 태도 될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아, 타이밍 죽인다. 자, INFJ 시작해 볼까 테스트 시작할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떻게 들어가죠? 그 위에 성별, 성격 유형 검사 한번더 누르세요. 성격 유형 검사. 아, 아니 성격형 어, 검사를 어, 눌러야지 안 검사. 안아 인터넷이 약간 좀안 좋네요. 잠깐만요. 아니 검사를 눌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눌렀는데 아,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더 눌러. 사랑해요. 눌렀다고요. 눌렀다고요. 너는 성격 눌렀잖아. 유형을 눌렀잖아. 아니, 그 전에 먼저 그거 눌렀다고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자 이제 다 되었어요. 감정이 집에 들어갑니다. <웃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약간 비동이. 어. 약간 비동이. 아니 지금 들어는 대충하자. 그래 <웃음> <웃음> 대충인데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영은 <목소리> 약간 동의. 쇼영은 약간 화날 때좀 차분해. <목소리> 아 맞아. 아아 빡친다. 빡친다. 아 빡친다. 아, 아, 아, 아, 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약간 아, 재수 없는 그런 게 네, 좀 있잖아. 좀 재수 없는. 음. 약간 완전, 완전 재수 없지 그래, 나도 나도 저렇게 눌렀을까? 잠깐 자기 맞는 거죠. 나도 완전 눌렀을까 저렇게. 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웃음> 이겨야지 그냥 <웃음> <못> 이겨야지 <웃음> 아니 적어도 <웃음> 이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 비... 아, 정도야? 아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아, 동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다 정당화시켜야 되지안들리기말이요 저거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말아 <말할> 거...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어.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웃음> 완전 안돼 <데> 있어 야 <웃음> <웃음> 아니, <미치겠네. 웃음> 아니야 미치겠네 아니야 잘돼 있어 잘돼 있어 <웃음> 이거는 그거 뭐라고 하니?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그냥, 그냥 잘해줄 게가 없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어, 어, 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 아니야 공감은 잘해 잘하는데 깊게 안 되지 잘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공감은 잘해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사람이 고안 되는 사람이 너가 좀안될 뿐이야 나한테는 공감을 겉핥기로 하는 느낌? <웃음> 공감을 겉핥기로만 <거탈기로> 하데 <하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어 <웃음> 근데 <그래도> 야 약간... <웃음> 맞는 거 <것> 같아 그치 <웃음> 그치 지금... 사탕, 사탕 먹듯이 그냥 <웃음> 그러니까 <약간> 할 때만 <웃음> 하는 느낌 어, 너 얘기해 아, 알겠어 힘들어 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겠어. 뒤돌아서는 어, 그렇게 잘가 <웃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어. <웃음> 어? 맞아, 맞아. <웃음> 은근 재밌다 다른 사람들이 아, 보는 나의 에이, 모습들 되게 어. 음, 재밌어,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어. 이게 디노 거라서 재밌다 나는 어. 난, 난 디노를 좋아하나 맞아. 봐 제일 쉬운 거겠죠 그냥 뭐 말하기 제일 쉬운 사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디노가 좋은가 봐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난 많이 바뀌었을 아, 것 같아 나도 바뀌었을 것 같아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아, 어려워합니다 해고할 어려워 어려워 것 같은데? 못해 못해 그러니까 사업적인 면에서는 회고할 것 같은 아잘 못해 잘 못해 그지 아, 내가 제 나쁘게 어. 보고 있었구나 난뭐 뭐 하는 사람이니? 수박 겉핥기 나와 <웃음> 자, 자, 자 중요한 결정내려할때 어,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응. 논리가 더중요합니얘 논리가 조금 아닌가? 어, 얘는 가슴이... 음... 동현아 좀 경영하고 안 돼? 아왜나 하는 사람이야 넌나잘 모르는 것 같아 동 <웃음> 내가 생각하는 너잖아 <웃음> 얘는 좀꽉차데아 그러면은 띨러가? 이 형이 항상 1호 본다 가슴 근데 얘가 아, 요즘 얘.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얘가 좀... 좋아 좋아 상태을 고려한... 오민 너규가 다르게 나왔어 엔티제이 어? 예, 저는 ENFJ가 나왔네요 디노씨는 ENFJ가 됐네요 어때 디노야? 이거 맞 똑같지? 둘이 되게 외향적으로 봐아 어 그렇구나 효아형은 ESTJA 근데 민규가 사실은 F, F에서 T로 많이 바뀌었어 어, 민규좀 맞는 거 같아 어. 디노는 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근데 이거 맞는 거 아, 같아. 아, 같아 디노도 디노성격좀 디노 어. 맞는 아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정의로운 말들을 좀 어. 이따 얘기할게요 니 <웃음> 그딱하세요. 그딱그딱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와, 완전 진짜? 있지. 완전 무시하지. 카터 잘 씹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무시해?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확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비동이 비동이 비동이 어제도 내 카톡 씹더라고요 잠시만 그대들이 씹는 거를 아네 네. 일단 받으시고요 네. 중학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어, 수 비동의 있습니다 어 비동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잖아요 잠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네? <웃음> <웃음> 나 우리 <웃음> 스타일이야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이 호기심 때문에 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댄스 솔루지 한거 아닌가 싶어 아니요 뭐 너무, 너무 삼삼 너무. 여기 야 우리 스타일이에요 여기 자 이제 쭉, 쭉 하세요, 이제 쭉 하세요, 이제 쭉 하세요 50에서 만날게요 지금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 아니, 아니, 이래서 이끼야 이리, 이리, 있잖아 있지, 당연히 어. 두, 번째, 두, 완전,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나는 이거 아, 두 번째 가위가위 안내면 이거 가위바위 어, 그거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 시키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해상되지뒷과 어, 어, 업무 환경이 되게 안정돈되죠 어. 어. 지저분하지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엄청 많지 맞아. 근데 너무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에이거왜 그러는 거야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래. 약간 넌날 <웃음>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거의 없어 예, 진짜 지극히 현실적 아니지 제 아이디어 어, 때문에 근데요. 흥분 많이 잠깐만 하지 잠깐 <웃음> 얘기 들어주세요 <웃음> 이런 <웃음> 얘기를 들어주시고 <웃음> 하돼요 <웃음>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 가만히 좀 있어요 여기는 제적으로 가지 마 아니, 그러면 이걸로 아니, 봐 이걸로 아니 나는 공, 공상 때문에 그래 네가 공상이 있지아이디어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 아, 많이 네. 하지 이거 비동이긴 아. 해오우시좀더 해.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미. 얘네가 주관이 되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그렇구나>. 정말 잘하는 거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나 난 비동이 되게 의욕 너왜니 혼자 하냐고. 그러니까 조슈아가 번이니까왜니 혼자 하냐고. 미안미안 <웃음> 미안. <웃음>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하게 말. 착하게 장하게것 같지 않아 은근이? 아니야. 똑똑하게 말할 거야. 아 그래 그래. 아, 똑똑하게 말어 아, 아, 똑똑하게, 아, 똑똑하게 말. 요 <웃음> <거. 웃음> <웃음> 보통 여행을 철저해. 철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은근 짧고 같아 번호니까. 약간 비동의하자. 약간 동의야? 사람, 약간 비동의 아니야? 난 비동의라 생각해 어. 중간으로 갈까? 중간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가자 근데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이게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 재밌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걸 좋다 아이디어 좋다 남이 해주는 MBTI 아이디어 좋다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 남이 해주는 MBTI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해 맞죠? 본인이 하는 것보다 슈아 씨몇프로 %까지 오어요거의가27 <웃음> 50까지 맞춰주실까요 50까지. 50까지 다 했어? 아니, 섬세한 애들이좀 바꿔줘야 돼 우리 되게 섬세하고 있어 우리 섬세하고 생각보다 되게 섬세해 어. 러니까넌 너무 쉬워 나는 형이 날 쉬워하는 게 아니, 싫어 아니 그냥 <웃음> 우리 이렇게 같이 계속 있었거든 아까도 극적으로 안 했어 근데 넌 너무 극적이야 맞는 거 같아 어. 왜 나쁘게 나올까 봐 걱정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너는 나, 너 자체로도 어.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인데 내 자녀는 착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 야 그거 모두 다 그래. 착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비교를 하자면 아, 근데 멈춘 멈췄... 거랑 나는 내 자녀가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좋고 어. 착해야지 마음이 맞아. 이뻐야지 똑똑하면 알아서 착해 와 똑똑똑인 거 똑똑으로 가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똑똑으로 가. 그러니까 똑똑으로 가. 딱 착하지 않은 사람은 헛똑똑이야 완전 동의로 가미동이 아니 같이 가야 돼아뭐 하는 거야 아니 조슈아가 생애아 너무 성격이 급해 너무 자꾸 왔어. 혼자 하고 넘어가 <웃음> 몰입해서 그래 재밌어서 자 됐다 내가 참어가지 아, 여기 있으면 금방... 왜 오래 걸리는지 알것 같아 근데. <웃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야, 사공이 많지 어 사공이 많아 <웃음> 자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난 동의 어때? 음. 그래. 두 번째로 얘기해 하하하하 그래 이렇게 그래. 된다니까 그래. 된다. 그래. 덕나 보라고 해 우리가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형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획하기보다는 오.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본인이 어때요? 뭐예 <웃음> 유치원 선생님이 됐어요? <웃음> 아안 아, 아,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웃음> 여기가 너무 힘들다 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어 아까부터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웃음> 형은 <제어 웃음> 저 동의, <웃음> 동의. <웃음>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에 수반하는 난 동의 난비동인데어 그래? 어. 그 비동의는 가자 약한 어, 비동의 안 어울려 정장 안 어울려 비동의 <웃음> 정장이 안 어울려서 비안해지난 질문 잘부르겠고 정장 잘안 하네 미안해 정장 핏은 내가 너보다 좋아 <웃음> 빈정, 빈정 상하지 말고 해보세요 친구가 아...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현, 정신적인 지지를 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얘 정신적인 지지를 안줘 정신적인 지지를 안줘 너는 정신적인 지지에서 가까운 거 같은데 너는 나 아니, <웃음> 야 나는 내가 더잘날안줘 <웃음> 아, 그러니? <웃음> 너 빨리 하라고 빨리 하지 못할 거야 빨리 해라 <웃음> 야 근데 민규야 여기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승우에 자꾸 껴 아니 그러니까 승우까야너 끼지 마아 근데 이게 아 근데 그건 쟤네가 보는 하고. 거라서 쟤네가 아니라 건우씨만 봐요 건우씨만건우씨만 <웃음> 봐요 야. 야 여기 우리 팀리더야동이 <웃음> 시험표를 만들어서 잘 많이 불안해던데 에너지가 넘치죠 정의 어... 끝났습니다 잘봐 또... 보여주세요 ENTP, ENTP. ENTP. 맞지? 어둘다 ENTP다 우와. 근데 얘는 T고 저기는 A네 근데 신기한 게 ENFP가, 아, ENFP가 똑같았는데 바뀐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세븐틴 애들이 다 F에서 거의 T로 많이 바뀌어 야내 거는 순간이 앞으로 네가 대로 말서 그래, 그래. 정한이 형 내가 할게 아나 해도 줘 되지 갈수록. 너도 순간이 옆에 있어 나 순간이 성격이 진짜 부럽다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그거는 성격과 다른 게 너의 그 무식과 <웃음> 유식의 차이야 무식과 유식의 차이래저 싸가지 없는 거. <웃음> <웃음> <웃음> 자, 마지막 멤버 드디어 네나 갈게요. 바로 갑시다 다른 사람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죠? 진짜? 어, 정한이 형은 그런 거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적응을 잘 체계적 이용 체계적? 안체계적이게안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체계적이야 체계적이야 그니까. 아니, 체계적이야 적응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쟤는? 야, 어, 나, 잘 나름 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만 보는 게 다르다 체계가 없으면 답답해하는 어, 스타일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 근데 맞아, 이걸 맞아. 두 개를 놓고 봐야 돼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냐? 체계적인 게 중요하냐? 정한이 형은 낯선 거 싫어하고 체계적으로 내가 딱 만들어져 는걸 좋아해 그래? 그렇다면 그걸로 갔어요 오케이 다음 이욕적이고 활동적... 아야, <웃음> 야, 이 비동이 구멍 어, 더 뚫어라. 생각보다 막막 어디 가고 다니고 하는 거 의욕적으로 할때 저런 면이 꽤 있어 음. 보여. 음. 그럼 약간 비동이? 막 아예는 아닌 것 같아. <웃음> 아니, 마, <아예는 웃음> 제,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눈팅이 지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그렇지, 없습니다. 관심이 없. 없지는 않아. 신기방기 뿜뿜방기가또 있잖아. <웃음> 그걸로 <신기한> 이미 관심이 <웃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직업하면서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 고좋 수가. 관심이 네. 없으면 이 그만둬야지. 사람 때문에 하는 없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 자기네 자기한테 짜증. 맞아 맞아 맞아 자기한테 짜증을 많이 내지 근데 자기 자신도 사람이잖아 그렇게 꼬리를 틀잖아? 그러면 끝도 없다니까 어, 약간 미동이.. 아 약간 미동 아니, 아니 내기노랑 싸우는 거 보면 기노만싫는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 <웃음> <웃음> 그런 거? 그런가요? 그런 거? 의 없진 거. 않는 걸로 아니 어. 1년에 두번 싸우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없는 어, 거지 싸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말고 화나는 어. 거 화나는 거? 어떤 아, 아.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승관님 그런 아, 말 있어 그래. 인간의 모든 화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뻘소리 <웃음> <웃음> <웃음> 야 승관아 너 진짜 T야 왜? 예? <웃음> 얘기했는데 <웃음> 지금 오, 그냥 이거 싫어서 그러는 거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그렇게 있진 않지 없다고 얘나 난 있다고 봐. 어, 감정이 기복? 뭐야? 없다고 얘나. 체력의 기복은 심할 수 있는데 감정의 기복은 어, 그렇게 형 맞... 그런 말이 있어. 아니, 인간의 감정은 신의물 그잖아. 내가 정하이마 거의 동구처럼 살고 있는 어린물. 신의 감정은 어, 저... 봐봐. 내가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한 사람으로 서 아니라고. 나이 <웃음> 누른다고.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야 승관아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너 그냥 혼자 해 <웃음> 아니 내가 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웃음> <근데 뭐를> 설득을 <웃음> 해? 아니, 내 의견에 어, 어, 어, 지금 동의한 어. 어. 사람 있어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웃음> 토론 시 상대방이 민감한 <웃음>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 형은 그렇게 진실을 그렇게 <웃음> 많이 제가 가 민감하면 진실을 포기할 때도 있어 네 맘대로 해아네 맘대로 해 맞아 네 맘대로 해지네 맘대로 해어야 민규 좀 객관적인데? 야 민규가 잘하는데? 민규가 잘하네 저쪽 주자 한 마디 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웃음> <웃음> 자, 신의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웃음> 안돼 <웃음> 네, 이렇게 정적 n eh, cock, jonazi, 야 에코가 들 어, i 줄 몰랐다 순 k 혼 o n a z i y o 까 l 이 o k a 아 some j o k i n g 알것 같아 Cock, j 어 n 어 <웃음>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니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별로 안 잠기지 나, 않아? 잠기지는 않아 아, 너무 아, 예쁘다 아, 좋다 아, 좋다 걷는걸 아, 아, 아, 좋아하는데 몸이 잠겨서 피곤해지죠 한날리웠을때 목도 잠... 자 다음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쟤는 착하게 말할 것 같아 어? 난 똑똑하게 난, 난 똑똑하게 어, 난 착하게 난 말할 것 같은데? 난 완전 뭐 어떤 말했네. 걸 원해? 난 완전 멍청해서 그냥 착했을 줄 그래, 어. 착한게 좋아한다니까 아. 근데 아까 버원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준 게 있잖아 똑똑하면 기본적으로 착하대 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하다기보다는 똑똑하면 착한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알아 엄청 어, 똑똑한, 똑똑한 사람이구나 뭐. 근데 어쨌든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네. 착한, 아. 착한 걸로 가빨리요 네. 정한이는 네. 자녀가 네. 똑똑하면 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할 것 같아 자자자 자 본인 감정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근데 답답할 때 지배당하잖아 아하하하하 아아아는아 인덕션 아안 되면 인덕션 막아 때리고 아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한데 아닌가? 아, 맞아 논리가 음, 중요하다 아 생각해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야 근데 저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논리를 좀더 중요시할 어, 중요한... 것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이형 가슴이 아예 없는 형은 아니야 네. 가슴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냐?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있었네? 그러니까 나... 연락하지 마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 끊잖아 바로 끊잖아 어, 나 야, 해보 잘해 상상보다는 경험에도 의존하는 편입니다 <웃음> 경험에도 응, 의존하는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되게 중으시고데이터베이스이게 어렵다 나왔다! 레이어드 나왔다 자 결과! 오쒸! 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네, 디노랑나랑 네, 네, 정한이요. 역시 데이터베이스. <웃음> 저희가 3년 전에 했을 때는 다섯 그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총 몇. 여... 아홉 그룹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어. 있다면 이건 멤버들이 생각하는 MBTI죠. 네. EN 너희가 ENFP에서 TP로 같이 바뀐 거야? 번호 님 중간에가 F에서 T만 바뀐 거예요. 어. ENFP는. 우리 거의 다 지금 F가 T로 바뀐 게 많지. 야, 근데 나랑 승건이가 같을 수가 있냐?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내가 한게 아니라. 남들이 한 어. 거네. 근데 그 아. 멤버가.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네, 음에또 만나요